저는 어렸을 때부터 허벅지가 굵은 편이었습니다 제 다리에 맞는 바지를 찾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항상 여유있는 핏의 바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편인데요 아마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쁘게 입고 싶어도 핏이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주로 입는 아오레가시나 스투시 같은 브랜드의 바지들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기도 하고 지금 구하기 힘든 제품도 있어서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만족하면서 입었던 허벅대 분들을 위한 국내 브랜드의 바지를 몇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제품은 모드나인의 블랙스타더스트 모드1WPC라고 합니다. 제가 보통 바지를 라지 사이즈 33 사이즈를 입는데 이 제품은 33 사이즈를 입어도 조금 남는다 싶을 정도로 되게 여유있게 나온 바지라 가지고 허리가 작다거나 엉덩이가 딱 막다거나 허벅지가 붙는다거나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는 바지고 제가 또 아우레가시 의 무드를 좋아하잖아요 작년에 아우레가시 카미온 부츠랑 되게 많이 입고 다녔던 바지이기도 하고 아마 이거 제가 산거 보고 따라 사셨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남들이 봤을 때 너무 튀지도 않고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워싱이 들어간 블랙진이고 앞부분에 세로줄 워싱이 특징인 제품인데 이 디자인으로 인해서 그냥 또 마냥 무난한 바지가 아닌 포인트를 줄수 있는 바지인 것 같아요 근데 단점으로는 기장이 33사이즈 기준 111cm로 조금 긴 편이라서 기장을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 입는 걸 추천드리는데 기장이 길다 싶으면 배꼽 위로 올리셔가지고 벨트 하시면 또 문제없는 부분이라 기호에 맞춰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 선택을 할때 다리가 너무 닭다리처럼 되지 않게 골드하게 나오는 그런 신발을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에어포스 같은 신발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도 모네나인 제품인데 티네이저 카우보이 모두 1W핏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32사이즈를 구매했고요 32사이즈를 구매한 이유는 제가 혹시나 살이 빠지지 않을까 해서 더 예쁘게 입고 싶어가지고 산 사이즈 다운해서 32사이즈로 샀는데 허리나 엉덩이가 확실히 33사이즈보다는 딱 맞는 느낌이 있어서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사이즈 다운하시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한 사이즈를 작게 입어서 그런지 확실히 밑단 남는 부분이라든지 허벅지에 남는 부분이 크게 많진 않아서 정사이즈를 입은 것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핏으로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제가 왜 구매했냐면 다리 가운데 부분에 워싱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워싱이 들어가서 바지 자체에 음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밝은 부분이 부각되고 어두운 부분은 조금 죽는 게 있어가지고 다리가 얇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워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워싱 자체가 좀 슬러브 워싱에 캣 워싱까지 조금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셀린 느낌이라든지 딱그 제가 좋아하는 아오레가씨 그놈의 아오레가시 감성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벅대 분들이 바지 핏을 고르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렇게 와이드 핏이지만 핏이 잡혀있는 바지를 선택하셔야 코디가 조금 더 용이한 점이 있고 특히 다리가 짧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풍성한 바지를 입는 거는 옷을 잘 입는 분이 아니시라면 웬만하면 자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두 제품 말고도 그외 다른 제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다리가 굵은 걸 보완해주면서도 조금 감성을 챙기고 싶다 힙한 코디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1W 핏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쿠어의 스트럭처 카고 팬츠라는 제품인데 일단은 핏이 굉장히 무자비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핏을 가지고 있고 지금 입은 사이즈가 M 사이즈인데 거의 x 지는될 정도로 굉장히 사이즈가 크게 나온 바지라서 여유 있는 바지를 원하는데 조금 힙하고 스트릿한 감성 그런 바지를 찾고 있으셨다면 이 제품 나쁘지 않습니다 제일 큰 특징이 무릎 위아래로 턱이 두개 들어가 있어요 이 턱이 없으면 바지 자체가 통이 큰 그냥 바지였을 텐데 턱이 두개 들어가서 핏도 재미있게 잡아주면서 카고 디테일과의 조화도 좋은 그런 바지입니다 포켓은 그냥 장식용으로 달려있는 가짜 포켓이고요 얘도 바지가 되게 와이드하고 기장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볼드한 신발을 신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허리 앞부분에 턱이 크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디자인 포인트도 되면서 여유롭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이 바지는 제가 구매하고 나서 좀 스트릿하게도 입어보고 그냥 반팔티에 또 입어봤는데 바지 핏이랑 이 카고 디테일만으로도 되게 포인트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앞에 청바지 두 개가 조금 심심한 느낌이 있었다면 이런 카고 디테일이 있는 화이트 팬츠를 구매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제품들이 대부분 다 어두운 컬러를 가지고 있잖아요 블랙이나 중청인데 워싱이 들어간 그런 어두운 컬러에 가까운 편인데 아무래도 다리에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어두운 컬러를 입어주셔야 묻히기 때문에 블랙이나 생지 아니면 진한 중청 같은 그런 어두운 컬러의 바지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허벅대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허벅대 바지로 소개해드리는 바지기도 하지만 그냥 평균 체형이신 분들도 제 스타일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이 제품들 한번 기억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